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 TV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우리 요다, 우리 요다, 네 요다가 반응이 좋았어. 우리 요다와 함께하는 오늘 독설 TV 오늘의 주제는 뭐니 테잖아. 똥입니다. 똥, 똥, 똥, 똥, 똥, 똥. 왜 이걸 안 하고 있었지 제가? 이 사실 똥에 대해서 얘기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또 똥을 하는 이유는 우리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안에 드는 게이 똥입니다, 똥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똥을 쌌을 때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가 색깔 두 번째가 붓기입니다. 첫 번째 색깔. 우선 색깔은 이건 100% 정확하진 않아요. 어, 먹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하지만 우선 정상 똥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무슨 색일까요? 우리, 우리 여러분들 똥 싸잖아요. 네, 황색. 네, 갈색. 갈색이 정상 똥의 색깔입니다. 그러면 어, 약간 노랗게 나온다 약간 황금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먹는 것에 따라 변해요 근데 황금똥이 나온다 라고 하면 뭘까요? 그냥 노랗게 나와요 변이 아주 노랗게 이거는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황달 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변이 노라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좀 걱정이 되면 여기 흰자 한번 보세요 흰자가 노랗게 변해 있는데 똥까지 노란색으로 나왔다? 아, 그러면 이거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똥. 초록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요즘 많이 그럴 거예요. 요즘 아이들 초록똥 많이 나옵니다. 저희 센터에도, 아, 밤이 돼서 못 찍겠구나. 이제 누렇게 죽었던 잔디들이 초록색 잔디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잔디가 새로 나오면 강아지들이 네, 갑자기 개풀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걱정하시죠 이거 다 정상이에요 근데 풀을 엄청나게 뜯어먹습니다 요즘 특히 새로운 새순이 나타나면 마치 초식동물이었던 마냥 소였던 마냥 갑자기 많이 갈 거야? 여기 있자 갑자기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풀을 뜯어먹어도 초록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쪽 그럼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똥이 똥에 빨간색이 묻어 나오기 시작해요. 자세히 봤더니 똥에 이렇게 진짜 선 진짜 새빨갛게 빨간색이 나오고 막 젤리 같은 게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어, 이 티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장 쪽에 우리. 똥꼬 바로 앞쪽에서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이 소화되지 않고 방금 바로 항문 바로 위쪽에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빨갛게 보이고요 대장 점막들 같은 게 같이 나오면서 막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장에 염증이나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위하, 위험한 똥의 색깔이 있습니다 검정색 흑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흑변은 대장 쪽이 아니라 소장 쪽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똥이 새까맣게 나올 수 있어요 소장 쪽에 출혈이 있으면 소화 효소들의 이 소장의 소화 능력에 의해서 빨갯던 빨갯던 혈액들이 까맣게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장 쪽에 출혈이 있으면 빨간 똥이 나오고요 소장 쪽에 출혈이 있으면 까만 똥이 나오는데 보통 소장 쪽에 출혈이 있을 때 조금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까만 거 먹이지 않았는데도 또 너무 귀엽잖아 까만 거 먹이지 않았는데도 까만 똥이 나왔다 라고 하면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거 이거는 잘 보기 힘들어요 백변, 하얀 똥. 아, 보시는 분들도 많겠다. 어떤 분들이 많이 보시냐면, 생식하시는 분들, 백변 많이 봅니다. 왜? 뼈 때문에. 갈, 이 뼈에 있는 이 하얀색 뼈들이 소화가 되지 않고 하얗게 그냥 이렇게 백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내가 뼈를 주지도 않았는데, 똥이 쎄하얗다. 이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 한번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이거 나만 이런가? 왜 똥은 갈색일까? 왜 똥이 갈색일 것 같으세요?